릴레이픽 브랜뉴, 브랜뉴 합동조합 합동조합 아닌가요? NO 합동조합 2화로 많이 기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재밌는 거 많이 합니다 네 릴레이픽 브랜뉴 합동조합 2화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기대해주시고 정말 많이 기대해주시고 진짜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기대해주세요 <웃음> 자 옆에, 있는? 우! 자 옆에 있는 윤호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얼마 전에 브이로그 시작했는데 괜이은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<웃음> 유아유아 우리 브레뉴 식구들 이렇게 끈끈하게 친해지는 모습을 지켜봐주세요 저희가 아마 저 떡처럼 떡! <웃음> 제일 끈끈할 예정입니다 아, 여러분 어, 릴레이 빅브레뉴 협동조합 2유와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te veo?